그때 후반의 남자입니다. 나름 아끼 고아껴서 모아놓은 여윳돈 3천만 원이 있었고 제 친한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끼로 듣고 한 끼로 흘러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게 5월 중순 저는 예전에 주식이 잘못 투자해서 돈을 크게 잃은 적이 있어서 뭐 어찌 보면 그래서 그냥 미련하게 생돈으로 모아놓고 있었죠. 정말이지 미련하게 개인 돈으로 고작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 친구 녀석은 휴대폰으로 계좌의 잔고를 보여주는데 3억이 현금으로 있네요. 참고로 이 친구놈은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특별한 직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나 했더니 코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솔직히 직업도 없는 친구가 3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보니 그땐 솔깃했습니다 친구놈은 이다리움 클래식이 호재가 있으니 아침에 4만원이 넘더라도 무조건 올인해서 매수해라 10만원 된다며 구매를 부추겼고 4만 5천원에 3천만 어치를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10% 정도 빠지더니 점심시간 이후로는 20%는 빠진 것 같네요 이때라도 정말 죽고 싶었고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는 저를 계속 말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이 일비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이 판에 뛰어드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최소 5만원으로 복구할거니 하루 기다리라며 3만원이 무너지고 그 순간 제 자금 3천만원도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식으로 상패당한 경험이 계속 떠올라서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때라도 팔겠다고 천만원짜리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려 하는데 친구 녀석이 지금 팔면 넌내 친구도 아니라며 손자를 막더군요 넘치는 자신감에 믿었죠. 물론 제가 바보였습니다. 전날 반품하기 난 채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잔 건지 눈만 감은 건지 지옥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친구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초기에 너무 높게 잡혀서 희석하려면 추가로 구매해서 평균 구매 단가를 낮춰야 할것 같다라며 천만원 정도만 2만원 초에 잡아놓아도 3만 중 후반으로 돌아와서 팔면 너는 본전이 될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고민 고민했고 점심경에 현금 대출을 천만원 받아서 2만원에 더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습니다. 45,000원에 3,000만원, 2만원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서서히 내리던 코인은 16,000원도 뚫려버렸고, 14,000원 한번 찍더니, 다시 16,000원을 회복했지만, 이미 제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16,000원을 유지하는 게 기적이다. 해외 시장이 같이 동요하고 있는데, 조금 뒤면 이게 반토막. 다시 반토막 날것 같다. 미안하다. 아마 조금 있으면 7천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손해를 덜 보고 싶으면 16,000원대 있을 때라도 손절하라는 겁니다. 계산해봤는데 정말 답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해외시장의 차트, 그래프, 각종 언론 뉴스 등을 계속 카톡 보내면서 팔으라고 재촉하네요. 버텼습니다. 14,000원대에 다시 진입하고 내려왔는 순간 아, 계속 저를 재촉하네요. 지금이라도 팔르라는 전화를 걸어대며 버텨야 한다는 저를 계속 설득하네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주식으로 쳤을 때 상장 폐지라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회복될 것 아니겠냐며 버티겠다 했습니다. 너 지금 계속 손해를 또안고 갈거니? 아니면 내 말대로 7천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재매입해서 올리는 게 당연히 낫지 않냐? 투자한 현금은 이미 코인이라 코인은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제 멘탈이 다가버렸습니다 15,000원에 전액 손절했습니다 1,750만원 채 되지 않는 돈이 남아있네요 제 돈은 무려 4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요 마이너스 2,250만원이라니 정말 너무 괴로워 죽고 싶었습니다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 미친 듯이 평소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처먹고 잠들었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꼬박 세워서인지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친구로부터 많이 와있네요.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봤더니 어제 15,000원에 팔았던 게2 5 0 0 0원을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열받는 것은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어제 15,000원에 저가에 사서 지금 얼마에 팔지 재고 있다고 하네요. 실발 이거 절 엿먹이는 거잖아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뭐 웬수진 거 있냐며 나한테는 팔라고 하더니 왜 너는 그 금액에 산 거냐고. 그러게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네. 너는 왜 평소에 나를 무시했냐. 비통수를 후려 맞은 느낌이네요. 본인이 직장도 없다고 은근히 무시해서 복수했다는데 녹음은 못했습니다.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 녀석 이 사이트에서도 꽤 잘나가는 놈이라고 하는데 물론 구매부터 판매까지는 제 잘못이죠. 근데 이건 고의성이 너무 다분합니다. 위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아닙니까? 음성 녹음은 없지만 카톡 증거는 고스란히 있습니다. 망해버린 내 인생 되돌리고 싶습니다. 21년 12월의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두 달이 흘러 22년 2월에는 45,000원도 찍었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34,000원입니다. 참담합니다. 인생 망한 것도 맞고 비트코인 시작하고 하락 맞은 이후로 백수 생활도 꽤 되었다. 진짜 코인 생활하면서 사람 새끼가 아니었다. 코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돈도 그럭저럭 잘 벌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다가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다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커뮤니티로 악플다는 사람들은 왜 살까?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 결국 모욕죄로 구속까지 당하고 나서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하고 있는 거지? 설상 가상이랬나 일주일 전 대출 연장 문의로 전화 왔더라 현재 직업이 없어서 연장이 안된다며 현재 수중에 있는 돈다 내고 다시 한번 심사를 봐야겠다네 뭐 어쩌겠어 야금야금 갈가먹던 코인은 다갈가먹혀버렸고 이번에 가지고 있는 코인도 싸그리 다 정리했다 투자한 돈에 비해 정리하고 남은 돈은 이, 이자도 못낼 정도더라 무튼 그렇게 해서 입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려고 한다. 뭐 일용직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당장 차비라도 있어야 하니까. 매일 집에서 최소한으로 아끼며 연명해 오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봤다. 너무 좋더라. 진짜 진짜 모든 걸 포기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데 다른 사람들 환한 얼굴엔 왠지 모를 밝은 빛도 보이고 내가 존나 초라해지더라고 좋으면서도 멀미 날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무튼 참 오랜 기간 존버했고 이제 희망이랄 것도 없는 존버코인도 다 팔았어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도 없어지니 그냥 모든 게다 막막하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같다뭐 나중에 떡상한다는 소리 들리면 그땐 너무 열받아서 못 버티고 사양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떡상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 나이도 너무 많아서 일반 회사나 이런 곳은 다시 취직하기 어렵긴 하네. 당장은 어떻게든 밀린 월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알아보려고. 며칠 전에 깡 소주 마시면서 울긴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니까 마음은 뭔가 조금 더 편안하네. 나는 새 시작을 해보려고 해. 이제 솔직히 몸이나 정신도 전부 쓰레기지만 당장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어지는 마당에 뭐 나중에 떡상할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눈 떠야지. 좀 두렵지만 정말 큰 용기 내서 다시 세상에 한발내디으려고 다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힐링해서 파이팅하길 바랄게. 뭐 좀뻐해라 일을 해라 내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만 정말 하나만 말해주고 싶다면 뭘 하든 지간에 건강은 꼭 챙기길 바래. 이렇게까지가 내 비트코인 썰의 마지막이야. 안녕. 어느 순간부터 삶이 지루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중후반에 5년간 S전자 엔지니어로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1년 동안 없던 빚만 4천만 원이 생겼네요. 참 앞날이 참담합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회사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최대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처음 소액으로 코인을 매매할 때 초심자의 행운이 두번 터지기 시작합니다. 작년 보지코인 샌드박스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 또한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월드였나 뭣도 모르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고 싶어 500만원을 계좌에 투입시켰고 이때 이후로 1000만원 2000만원 등 계속 투입을 시킵니다 큰 투자금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1월 nft니 뭐니 각 기업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가 세상을 잃는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구하고자 보라에 들어갔는데 하필 제가 매매를 한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계속 떨어지겠어? 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며 버티다. 이때까지의 손실률이 컸던 타라 계속 걱정만 앞서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팔았는데 몇 시간 이후 최저점이었더군요. 무슨 악재가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나 해서 저는 그때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단타를 하게 되고 계좌의 잔고는 날로 줄게 됩니다. 그리곤 이상한 매매 습관이 생기게 되었죠. 손절은 빠르게 익절은 느리게.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익절할 때 항상 더 많은 욕심이 손절을 불러오게 되어 정말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오늘 아침 일입니다. 오늘도 빚덩이를 갖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참담한 하루 보내며 퇴근 전에 이렇게 글을 적는 저를 생각하니 참 바보 머저리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왔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전 현실 부정을 하고 내일은 다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드네요.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가자 밥도 열심히 먹는 제가 참 웃기기도 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나의 나이 27살에 이더리움이 9,000원인 것을 확인했지만 그 시절 투자할 생각은 안했고 몇달후 2017년 3월 17일에 나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자산 상태부터 보자면 학자금 대출 3천만원과 부모님께 빌려준 일반 대출 1,300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계좌 잔고 50에서 100만원이 남아 있었으며 적금으로 200만원 가량 모았었다. 나는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지금부터 혜성처럼 등장했던 비트코인 광풍의 시발점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잔고 50만원을 코빗에 몰빵하였는데 하루만에 60만원이 되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갔다. 마침 국민은행에서 무보증 대출 1600만원이 가능하다고 우편이 왔으며 3일동안 고민 시작했는데 3일 고민하는 사이 이더리움이 몇천원 더 올라서 3만원을 넘으려고 하는 거였다. 그 즉시 1,600만원을 대출 실행하고 코빗에 몰빵하였지 그 시절 이더리움은 3만원까지 찍는 바람에 당시 1,800원 정도 하던 이더리움 헬식을 풀매수 하였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이 글이 3천원까지 올라서 풀매도 했더니 자산이 3천만원이 넘는게 아닌가 이건 미쳤다고 생각하는 도중에 이더리움이 또 오르기 시작하고 하루 만에 두배를 뛰더니 빗썸 기준으로 8만원까지 올라갔다. 나는 8만원에 풀매수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빗썸이 서버 정지되면서 거래정지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이더리움이 반토막 나고 3만원까지 내려가버렸다. 매수매도 실패의 자산은 순식간에 12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원금 기준으로 마이너스 400만원이었다. 어렸던 그때는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400만원은 인생 교훈 값이라 생각하자 하며 그만두려고 하다가 코인원 채창에서 존버라는 말을 듣곤 이더리움 약 400를 들고 있기로 하였다. 당시 1200만원 정도로 기억된다 몇 번이나 팔까 고민했는데 이더리움이 5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따라서 올랐다 당연한 공식으로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틀이 따라 오르곤 했으니 말이다 나는 항상 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더와 이크를 이번에 상승을 먹고 나니까 자산이 5천만원으로 불려져 있었다 그때가 약 4월 5월 초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10만원을 넘게 되었는데 이때는 탑승하지 못해서 자산이 5,500만원이 됨 당신은 리플이 국내 사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코빅 디지털 자산 거래 기준 리플 가격은 100원이었지 무슨 초기 왔는지 리플에 5,500만원 중 3,000만원을 넣어서 약 30만개를 구매하고 나니 5월 초에 리플이 100원에서 약 200원으로 올랐고 100%의 수익률을 찍으며 나의 자산이 7500만 원이 됐다. 그러고 국내 상장이 된후 코빗 리플이 하루에 550원에서 650원을 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나는 단타를 미친 듯이 했는 것 같다 밥도 안 먹고 쳐서 자산을 1억 3천만 원까지 찍었으니 말이다 5월 19일로 기억한다 자신감이 붙은 나머지 이클과 이더리움 단타를 치면서 2주 만에 자산을 2억 5천만 원까지 찍은 날을 말이다 워낙 4월 5월은 폭등장이었기 때문에 단타 안 쳤으면 더 벌었을 것이다 누구나가 말이다 내 인생은 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하루 최대 수익 8천만원까지 달성한 적이 있다. 물론 하루 최대 손실은 4천만원 정도이다. 대출원금 1,600만원을 갚고 학자금 대출 3천만원을 갚았으며 자동차를 3천만원에 일시불로 구매했다. 그리고 사고 싶었던 카메라도 구매하고 나니 2억이 남았다. 부모님 대출 2천만원을 갚아 그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2천만원을 주고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거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단타수익이나니까 돈이 돈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등신처럼 보이고 결혼 자금 못 모으는 애들이 등신처럼 보였다. 친구와 술자리가 생기면 10만원짜리 사케나참치회 한우를 생각없이 사기도 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금을 쓰다가 계좌에는 현금 5천만원과 투자금 1억 5천이 고인원에 남았고 나코를 3만 3천원에 약 3,810개 구매했고 6월 초에 라코가 5만원까지 뛰면서 자산이 3억까지 올라 버리니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3억원 매달 했지 그리고 수익인증 글을 올렸더니 톡 좋은 방 만들어 달라는 제의도 받고 가상화폐 전문 트레이더로 스카우트하는 연락까지 받기도 해서 한참을 웃었던 것 같다 난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말이다 당시 40만원 하던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는데 7월 중순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타이밍을 놓쳐서 넋없고 보게 된 적이 있다 48만원이 13만원으로 내려갔다 코인 파는 망했다는 생각하며 13만4천원에 500개 이상의 풀매도를 했고 내가 매도하고 10분만에 대반등을 시작한다 코인원 원화 자산이 3억에서 순식간에 7천만원으로 하락하며 현자 타임이 와서 코인 매수를 포기했다 7천만원을 빼고 난이 계좌 잔고가 1억1천만원을 눈으로 확인하니 그래도 아직은 많다 생각이 들더라. 후에 코인은 안 보기로 하고 대략 한달 반을 쉬었었다. 그런데 한달반 쉬는 동안 코인 대상 승장의 뉴스와 주변 사람들이 말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며 결국 엄청난 후회를 하곤 9월 1일 날 다시 1억 1천만원 들고 코인판으로 입성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며 이번엔 다시 따겠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9월 대폭 락장이랬다 오랜만에 하면서 하락장 반타 실패 반복을 하며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기적같이 고점 매수를 하고 저점 매도를 진행하며 하루에 500만원씩 손실을 본것 같다. 정신병 걸리고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천만원으로 나는 코인판에서 완전히 발을 뺐다. 거만했던 나를 반성하고 월 200만원 정도만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다들 화이팅이다.